이번주 마켓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골드입니다 첫번째 셔트가 골드인데 어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마켓 오픈이 아 마켓 클로즈 나오고 마켓 이제 일요일날 월요일날 마켓 오픈이 나온 곳에 위치가 이제 서포트 위에서 그렇죠 1264 서포트 위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가 첫번 째 시나리오로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제 1280 정도의 레지센스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264 서포트를 찾으러 이제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 골드의 하락세가 힘이 너무 강한 이제 이유로, 첫 번째 데일리 캔들의 클로즈가 베일시 캔들을 다, 어 이제 닫치고두 번째 이제 화요일 데데 데일리 캔들 클로즈죠. 화요일 데일리 캔들 클로즈도 보시면은 완벽히 이제 1258에서 나왔는데, 서포트 밑에서 지금 캔들 클로즈가 완벽히 나온 모습이죠. 자, 그래서 네시안 차트로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어 알수 있는 게, 자, 여기서, 서포트, 그 다음에, 위로 온다, 올라와서, 어느 정도의 마켓 레지센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 주로 예상을 했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1280까지 올라온 후에, 그 다음에, 레지센스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264 서포트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인, 어, 두 번째 시나리오인, 1270 레지센스, 그리고 1264 서포트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시면서 이제 이것을 한 시아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 엔트리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264가 중요한 서포트죠. 그다음에 바로 여기 이곳을 보시면은 서포트 브레이크가 완벽히 나옵니다. 서포트 브레이크 가 완벽히 나오는데 1264 레벨을 이제 그다음 불 캔들, 그리고 그다음 베어 캔들. 이것이 바로 이제 리테스트죠, 여기가. 이 리테스트 구간 후에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로스를이 위에다 두셨으면 은 그렇죠? 이런식으로 그면 벌써 약 90핍 정도의 이제 수익을 챙기고 계실텐데 어, 지금 데일리 차트에서도 완벽하게 계속하, 어, 계속해서 계속 이제 서포트를 부수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번째로 어느정도의 풀백을 예상할 수 있는 위치 그럼 위치는 125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핍 정도 한 30핍 정도 더 내려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50 레벨도 만약에 뚫어버린다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거의 뭐 최종 레벨이라고 볼수 있는 1 2 3 0에서1240 레벨 정도. 1240 레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00핏 더 밑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서포트에서 100핏 더 밑에인 이제 아, 1240 레벨,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또 중요한 서포트라는 것을 또알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골드는 계속해서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내려간 후에 그다음에 1250 레벨에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풀백을 또 바라볼 수 있지만 저번 주어 이제 요번 주죠. 요번 주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로 서포트를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것을 또조심히 이제 또 주의를 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뭐 카운트 트렌드 라인인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서포트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신 후에 이제 매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데일리 캔들 클로즈가 서포트 밑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힘이 강하니 15분 차트나 1시간 차트 이런 낮은 타임 프레임을 이용해서 을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조정이 끝난다는 후, 어, 끝난 후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하웃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도를 해주시면 좋은 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파운드 호주를 한번 봐볼게요 자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요번 주로 이제 예상을 한게이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제가, 어, 찾아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쯤에서, 이쯤 어딘가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왼쪽을 보면은, 자, 여기가 마켓 스트럭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일 캔들의 이제 캔들 클로즈, 그렇죠 보통 이제 여기서 한 6개 정도의 캔들, 캔들 클로즈를 보시면은 벌써 다 위, 어, 캔들이 위기, 다 위로 이제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자, 일곱 번씩이나 지금 캔들 위기 상당히 위로 어 많이 나온 모습인데, 어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네시 차트에서, 어 이런 식으로 이 검은 색깔 트렌드 라인 있죠?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나온 후에, 밑으로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리테스트, 그리고 쇼스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매도를 한다, 면럼첫 번째 타겟으로 1.7700,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게 되신다면은 1.800 위에서 가격이 나오고 서포트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그 다음에 1.86 그렇 1.86 레지신스까지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오히려 쉬운 거래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공간의 방향대로 그렇 밑으로 나오면은 숏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로 나오시면은 아 위로 나오면은 위로 이제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달러 한번 살펴볼게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위클리 차트부터 우선 살펴볼게요. 자 위클리 차트를 보면은 어, 가격이 어느 정도 중요한 서포트 레벨에 근접한 거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 레벨이 이제 0.7330인데 데일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데, 어, 뭐 더블 바텀이라든지 그렇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이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정확히 뭐 0.733은 아니지만은 0.735 정도 레벨에서 지금 데일리 캔들에 반응이 나오고 위로 가격 조정이 나온 후에 지금 3일 연속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 우리가 0.735 0.735 레벨만 이 서포트만 부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더블 바텀을 그린 후에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0.735 그리고 0.733 구역을 만약에 밑으로 부순다면 위클리 시트에서그 다음 서포트인 0 7 8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0 7 8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일리 차트에서 더블 바텀, 어,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네시간 차트에서 더블 바텀을 그린 후에, 보시면은 새로운 하이를 만든, 어, 만든 모습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또, 이렇게 피부나치 이용 해보면은, 61.8 그리고 78.6 여기서 이제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 어느 정도 뭐2618 거래라고 또 부르기는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거부반응이 나온다면 은 이런 식으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하셔서 브레이크 아웃 리테스트 그리고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장기적인 이제 방향으로는 데일리 차트에서 이 파란색 트렌드 라인 보이시죠? 이 파란 색깔 트렌드는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리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이런 화살표를 따라서 매수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장기적인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어, 득피 하시고 많은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